함께시게 가엔나 키리비 집중하세요. 나가카보로 사 엘라사 키리로 <�gua> 소멸해. 파랑팀 더블킬 평화가 함께하시게 제어되었습니다. 먼지로. 오! 오! 킬러. 오! 하! 예쁘게. 빨간 팀 트리플 킬. 여위어라 마무리 <놀라>. <찌찐>. <놀람> 빨강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라스리안 온비.